처음 r 는 내가 계속 올리고 있다. Right. 왼발 어, 8초 3구 덕, 어? 포트 아이 레디 네디땜 빠이 6초 98 건너 된셔클리어해버다랑 홀스터 홀스터 4자 훗터 4등 메이커 레디 홀스터 자 아유 레디 네디땜이 초05 8초, 8초 39 스탠바이, 아 포스터 아비 레디 네 스탠바이 08로드앤 메이커 레디 몰스터 자유레아네이커 레디 6초 4 5 아우 참몸이도 다녀서 달라갔다 클리어 해보다 5초 n t out. 5초 a t s u s t p 한번 통과했나? 아유 레디? 자 램발! 5초 고려! 오 나이스! 근데 아까랑 똑같다! 어, 로드메이커 레디 헐스터 자 아이유 레디 네? 스탠바이 네. 자언로드앤메이 클리어 해머다운 헐스터 6초 53 마킹 부탁드리겠습니다 헐로드메이커 레디 스터 슈터, are y o 네 자, 스탠바이! 아, 7초 5일 아, 업로드 7초. 쇼크 제가 마법 끌어드릴게요 <웃음> 자, 8초! 앞대가에 8초 갑시다 슈터, 로드 메이크, 레디 폴스터 자 r e you r e 네. 스탠바이 8초 3부 올스트 아유 레디 네 스탠바이 Eh, eh, eh, eh, eh, e 로 eh, 이 h eh, eh, 이 h eh, eh, eh, eh, eh, 이 h eh, eh, e eh, eh, 이 e e 本能でしょ。これを。